안녕하세요. 22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아이디어 제품 주관을 맡은 DH 컴퍼니 대표 김준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첫 단어를 가르쳐 준 부모님, 함께 노는 법을 알려준 형제 자매와 친구들, 삶의 지혜를 알려준 선생님,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사수까지 나보다 앞서 배우고 걸었던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될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창업은 마라톤처럼 굉장히 긴 네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등대같이 이끌어주는 좋은 선배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창업의 길을 달렸던 저희가 창업 마라톤을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15년 플라스틱 제조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종합홍보 콘텐츠 회사로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 사출 공장부터 실감 콘텐츠까지 아이디어 제품 분야에 필요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역량을 갖춘 종합 창업지원 민간기업 DNC컴퍼니가 되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실패 사례들과 수많은 위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의 생각들이 창업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설비부터 인력, 교육장까지 독자적 인프라를 이용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정과 지속적인 투자 검토를 진행하여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이스톤 기반 사업 전략 및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창업 교육 등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창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며 교육기간 종료 후에는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팅 IR 데모데이,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사후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창업 네이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창업이 될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든 제품이 사업화가 될까? 어디에도 물을 수 없었고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그 고민들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주 창업 역량부터 내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는 값진 경험까지 DNC컴퍼니가 함께 뛰겠습니다.